재밌죠? 재밌으세요 <웃음> 우리 쌤이 좋아하신 게 좋다. <웃음> 돈이라는게 이렇게 그럼 <웃음> 예. 그러면 돈이 조금 말고요. 어. 이돈 가지고, 이 돈, 이, 이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이돈이돈 이,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시장 이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늙으름 음. 먹에 열한 통만 쑤소. 육죽을 늘그로 하게 열한 통만 쑤서 흥부 마누라가 육죽을 늘그로먹게 쑤어서 흥부 마누라가 육죽을 늘그루 먹여 쑤어서 아이도 한통 어른도 한통 아이도 한통 어른도, 어른도 한통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어 노니 각기 한 통씩을 먹어 노니 식곤증들이 나서 식곤증들이 나서.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배기 잠을 자는디. 앉은 자리에서 고자배기 잠을 자는디. 중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냉강 냉강 허겄다. 중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중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소주 후주 내리듯, 내리듯 냉강 냉강 허겄다.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이 돈이 왠 돈이오. 이 돈이 왠 돈이오. 이돈 속이나 좀맙시다이돈 속이나 좀맙시다 마누라가 이돈 속을 알면 큰 일날 돈일세. 마누라가 이돈 속을 알면 큰 일날 돈일세. 아이고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어서 말이나 좀해 보시오. 어서 말이나 좀해 보시오. 오늘 내가 질점을 들어갔더니 오늘 내가 질점을 들어갔더니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우리 골 좌수가 영혼에 잡혔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대 성냥 씨서른냥고반은돈이오한대 성냥 씨서른냥고반은돈이오 마사국으로 단양 제지에서 받아온 돈이니 마사국 단양 제지에서 받아온 돈이 아무 말 말고 가만 있게 아말 말고 가만있게 만일 누설이 되면 만일 누설이 되면 옆집 퀘수앱이란 놈한테 발등거리를 당할지 알수 없네 옆집 퀘수앱이란 놈한테 발등거리를 당할지 알수 없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쉽지 않아 옆에서 듣고 누가 발등거리 당하면 끝나는 거요 서른장 못 벗는 거요 그게 비밀스러워 은밀하게 이렇게 아, 말하는 이렇게 아, 오늘 내가 질청을 들어갔더니 수지 맞은 듯이 말으려. 오늘 내가 질청을 들어갔더니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넣을 때만 맞으면 한대성냥씩 서른 양은 고방은 돈이요 마삭으로 단양 제지에서 받아온 돈이니.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 만일 누설이 되면 옆집 꾀쇠비란 놈한테 발등거리를 당할지 알수 없네 이거야. 흥보 마누라. 그랬더니 흥보 마누라가 기가 막힌 거잖아 흥보 마누라 이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보 마누라 이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연가 아이고 여보영가충한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말은 충한 가장 매품,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처건지 고금처건지 어디서, 보어소 오, 어디서, 보어소가지마디서 오, 가지마 오, 가지 마지마 오, 하지마 오, 하지 불쌍하 오, 감 불쌍한 용감 가지를 마우 기다리고 가지를 마우 가지 마우 가지 마우 가지마 한 영감 가지를 마오 불상 한 영감 가지를 마 다른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음 불쌍한 영감 은 질게는 오늘은이 못 배울 것 같으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 다머님이 목이 저렇게 저기 뭐야 잠겨갖고 있으니께네 오늘은 이런 것은 많이하지 말고 쉬운 노래를 많이해야 돼. 한번더 하고 흥분만 라인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분만 라인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부 마누라 이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부 마누라 이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아이고 여보 영감. 중안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말은. 중한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 말은 중한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말은 중한 가장 매품 바로 먹고, 먹고, 먹고 산단 말은 더 일찍 떨어져야 돼요 목이 약간. 중앙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마은시 중앙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마은 고급 음 건지 고 음식 So, 어디서 보았가지마가지마 가지를 마오 hey.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음. 전 불쌍 무어하오 제가 고해.